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소연, 섬과예고 왕따 고백, 산다라박 굴레머 좋다고 차여 박소연이 발레를 전공하던 학창시절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흥마늘 스튜디오를 통해 공개된 밥맛 없는 언니들에서는 산다라박과 박소연이 과거 학창시절을 회상했다. 이날 산다라박과 박소현은 갈비집 에 이어 학교 콘셉트로 꾸며진 디저트집을 찾았다. 가게 입구에 놓인 캐비닛을 본 산다라박은 이거 열면 막 편지가 우소소 떨어지길 바랐으나 내가 남 학생한테 맨날 넣었다 라고 말했다. 이에 박소현은 너무 큰데 안 받아줬나 내 마음을 일라고 묵자 산다라박은 자기는 좀클레머러숭한 여자가 좋다고 하더라. 고등학생이 말이 되는 소리라 라고 분노했다. 박소현은 말은 된다. 미안하다. 달아야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두 사람은 학교 콘셉트에 맞게 교복으로 환복했다. 박소현은 드라마할 때 입고 처음 입는다. 30년 만이다. 그때 imf가 터졌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교복 입고 데이트를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산다라박은 학생일 때 해봤다. 플라토닉 러브였다. 라고 답했다. 박소현은 산화예고 무용과를 나왔다. 이에 산다라 박이 현바 예고 시절 인기가 많았냐 라고 물었고 박소현은 인간관계를 하지 않았다. 나 왕따였던 것 같다. 발레하는 애들이 7명이 있었는데 나를 빼고 6명이 미팅을 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산다라 박은 음식을 안 먹어서 뺀거 아니냐 라고 의심해 폭소를 안겼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